많이, 많이, 많이 없었는데. 그게 맞죠. 대박인데? 아니, 이제 왔어요. 아, 맞다져도 되네. <웃음> 저는 오늘 평소에 엄청 고민이었던 팔자랑 광대 지방 흡입을 하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는 장혜리고 스물아홉 살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. 운동하러 오십시오. <웃음> <다리야> <웃음> <싶습니다. 웃음> <웃음>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팔자랑 광대 지방 흡입을 하려고. <웃음> 얼굴에 살이 <웃음> <웃음> <팔이> 너무 많아가지고 <웃음> 별명도 막 만두 찐빵. <웃음> <웃음> 진짜. 그 윤곽 주사도 해보고. 그냥 <웃음> 턱붙었 그리고 여기 팔자 필러 맞았는데 이거는 진짜 금방 빠지고 윤곽이랑 이런 거는 효과 진짜 없는 <웃음> 것 같아요 쌤여기 팔자랑 광대랑 많이 빼주십시오 <웃음> 제가 오작됩니다 <어떻게> 홀리즈 <된가? 웃음> <웃음> 병원에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주사 워번 주사 없어요? 네. 주사 5번 있어요? 네. 네. 네. 반에도 못찾아보는데 지금 뭐가 가장 먹고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정말 완전한 이제 민낯이겠네 이건데, 뭐, 낭자고, 이제, 뭐, 낭머리이감 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어요렇가 오늘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 음. 아, 진짜. 지금, 아니긴각이안 되세요?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거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눈이안 이거, 요거이 이거. 이거, 지금 얼굴 이겨이가지고눈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할거예요아거 있어요 주사거 주사가 아파요이 어. <웃음> 잠은 잘 주무셨어요? 나에게잘 올라가서 베게쌍세번깨것 응. 같아요 네, 밥은 드시고 오셨어요? 먹을 건다잘생겼어 <웃음> 집에 가고 4시간 정도는 엄청 막당겨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 없어요 세종이 네, 어... 예이야 진짜 와... 가지고야지 너무 심하게 이걸리는 거야? 왜안수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반대만 뜯었는데도 팔자주름이 저핀이 보인다. 잘보 그게 진짜 대박인데? 나 이제 왔어요와 팔자주름 아예 없어. 이 진짜 작아 보 이거 어, 많이 어 안녕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저는 오늘로 이제 수술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고요. 멍이랑 부기가 많이 빠졌죠? 여기 확실히 옆 라인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만족을 합니다.